우리 다같이 아빠 생일 생신 축하합니다 여보, 여러분 짠, 사랑합니다 남매끼리 우회를 다진 현장이이거 이거는 남매끼리 이렇게 딱네병먹어거는 남매끼리 우회를 다진거지 파이팅 한거지 안녕하세요 에너지언니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가족끼리 점심 식사를 하러 왔어요 며칠 뒤에 아빠 생신이신데 저희 가족이 주중에는 각자 너무 바빠가지고 마주보고 식사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주말을 맞아요 오늘 식사하러 왔습니다 제가 아빠 생신날 뭘 먹으면 좋을까 고민하던 차에 때마침 네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잠실에 있는 놀부 유황 오리 전문점이고요. 저는 놀부가 뭐 부대찌개나 보쌈 뭐 홍보 찜닭 있잖아요. 그런 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유황 오리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모시고 식사하는 거니까 오리 괜찮잖아요. 근데 여기가 여러 가지 메뉴가 있는데 저희는. 그 B코스, B코스예요. 코스 B코스인데 13만 원이에요. 뭐 A코스는 10만 원 B코스는 13만 원인데 13만 원이면 한 사람 당한 32000원 꼴이니까 32500원 꼴이니까 코스로 나온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저렴한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우리가 비싸잖아. 그래서 오늘 한번 맛있게 먹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유황오리 진흙구이가 100% 국내산 오리를 진흙톡에 넣고 4 0 0도씨 가마에서 3시간 동안 구워서 제공한대요 그러기 때문에 방문하기 전에 꼭 예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3시간 동안 조리를 하니까 진후토기로 의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가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신용도 되고 뭐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방역 때문에 고민하실 것 같은데 여기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룸이 있어가지고 예약하실 때 룸으로 달라고 하시면 은더좀 약간 프라이빗하게 지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코스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온 거는 죽이에요. 이게 흑인자죽같지 흑인자죽 같은데 이 안에 흰색 뭐 떡심? 아니 옹심이 같이 들어있어요. 떡심이에요. 떡심 소고기 있는 거 아니야. 옹심이 같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어? 난 있던데? 그거 난 특별한가 봐. 난 특별한가 봐. 음, 달지 않고 담백한 것 같아요. 이거 먹을 때좀 조심해야겠다. 남자친구 여자친구 본 사람들은. 이거 먹고 나면 이해, 이해하면 딱 까만색 다깰거 아니야. 음. 지금 지금 아빠 생일선물 이제 중정식 하는 거야? 나는 그 뭐야 나는 한 일주일 뒤에 나편을 해줄게 아 됐어 아, 아, 야 이게 생일할 때 이렇게 해야지 어? 안 그래? 그럼 나는 난또 이게 나는 케이크랑 같이 하려고 하는데 먼저 용이가 동생이 생일선물 주는 바람에 저는 이렇게 아빠 생일선물 현금이 최고야 아빠 생신 축하드립니다 어우, <웃음> 뜨거운 <웃음> 샐러드, 샐러드 되게 파랗파랗하니 맛있겠다. 음, 근데 탕병채래. 이거 해파리 냉채인데요. 저는 이렇게 해파리 냉채가 식초가 들어있고 겨자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아요. 얘는 통평채통평채통하통 음, 이거는 칠리 새우. 새우가 안 칠리 새우. 이거 한아신건데 안에 청평채 새우 한 송이래요.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따로따로 먹지 말고 이렇게 한꺼번에 감싸서 먹으라고 알려 주셨거든요. 이렇게 한번 먹어볼게요. 응. 이거도 맛있는데 그냥 건강한 맛이야. 뭐가 응 되게 건강한 맛이야. 너 응. 되게 건강 재료 본능의 맛이 살아 있고 근데 먹자마자 그 자연산 송이 그 냄새가 확 퍼져요. 응. 얘는 뭐예요? 어떤 거아 아, 해물, 아, 해물 볶음, 음. 해물 볶음. 네. 너무 이쁘다이 대하찜, 대하찜. 어 이따 이뤄준다고? 사이거이내 응. 이거 사리 고구마 응. 음. 머리살 사리 해봐 음 이거봐 새우 내장이야 엄마 뭐어떤거 새우살이랑 같이 음 사사춘 <목소리> 아빠 생신인데 딸하고 자식들 기분 내네. 아 원래부터 그런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짠. 펴지. 여러분 짠. 야 그래도 두번 해가 다 무짠하지. 뭐로? 내일. 아. 얼굴 좀 시켜봐 잠깐만. 이거 들어해봐. 어. 그래서 버스 타는 수업. 그래서 이제 이제. 응. 얼른 <물러> 진짜 아빠 집에서 진짜 진짜. 음. 난 버섯 안데 뭔가 야채가 다진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냥 버섯을 튀인 거예요. 음. 근데 이거 튀기서 그렇지 버섯 느낌은 안 난다. 고구마. 음. 우리 반대. 수요일. 데왜 일요일부터 죽어 먹어? 었 아, 3일 전부터. 아, 음. 그니까 그 뭐지 얘는 매생이 매생이 굴이야? 와굴 매생이 굴 밑반찬 응? 못먹잖나아나 그럼 그거 주심하 매생이 매생이 매생이 굴탕 매생이 타니까? 아침에 이거 먹으면 좋겠다 소주 소주 응? 이거 떡국이 너무 진짜 미생 TV에서 먹어야 와올리 진짜 크다 이거 어떻게 잘래 그냥 이렇게 아, 네네. 네, 네, 네. 이게 게 부드러워서 도고가 필요 없어요. 안에 오. 영양밥이 이렇게 있잖아요. 네, 네. 영양밥은 내 난중에 식어야 맛있어요. 음. 찹쌀에 섞이는 거요. 고기 먼저 드시고, 다음에 밥은 섞어 은찌그 돼요. 네. 소금이고 겨자소스. 아빠 살이 안 좋아요. 와, 이게 부드러우니까 뼈가 그냥 발라진다. 우리 다 같이 아빠 생일 생신 축합니다 여러분 응. 짠 사랑합니다. 이렇게 카메라 들 때면 사랑한다 이런 거 아니야? 말로만. 엄마는 왜 아빠 생일 선물 안 줘? 나름대로 준비했다. <웃음> <웃음> 음. 기름이 너무 많이 빠져서 약간 퍽퍽하고 있는데, 운동하신 분이나, 다이어트 하신 분이나, 그런 사람들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담백해요. 어? 이거 쌈무 쌈먹으니까 진짜 맛있어요 하리똥은? 진통제? 쌈무 어? 플러스 겨자 소스 찰밥 철밥. 찰밥에 음. 이거 어. 생각해도 궁금 났구나 2만원? 어. 그게 2만원이 뭔지 알아? 모르지 변명그 근데 이게 담백하고 막 그러니까 술이 네, 잘 맞네 짜 소고랑 결자소스 찍어보게 제일 맛있어 저희 쟁방박국수 하나 주세요 네. 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한건 삐코스만 제공해 주고고 나머지 제가 다 추가 결제하는 거예요 저희 통제바 보이 반마리만 반마리. 주시고요. 저희 혹시 식초 조금 있을까요? 네네 네. 이렇게이렇게쌈 오리 훈제. 이에다가 이렇게 다가 싸서 덮나? 또해 봤어요. 음맛있쌈싸 먹었어야 돼서 너무 맛있어 쌈싸 먹으니까 양파 넣어서 딱 먹으면 너무 맛있어 거기다 이까지 짠메슈츠이게투다 <목소리> 아이스크림에 사줬으면 그치? 아이스잖아아 <목소리> <없지 않아? 목소리> <목소리> 이거 넣어 하나 넣어 오리 넣어 그래 그렇게 먹는 거야 오리를 어떻게 넣어 여기다가 그오리 넣었잖아 삼중육룡안 응? 먹었는데 삼중육룡안먹는데 음. <웃음> 양파에 오리 이렇게 네 오늘은 그 잠실에 있는 놀부 유황오리 진흙 부의점이었는데요 여기는 진짜 어, 가족끼리 오거나 아니면 어른들 모시고 오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음, 음식들 다 되게 담백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살아있어요 되게 자극적이도 않고 그래서 어른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 삐코스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제가 삐코스 먹었잖아요 삐코스가 생각보다 양이 많아요 어, 양이 많아가지고 양이 많았는데 우리 더시킨우리 우린 뭐지? 우리 우린 대식가인가? 그리고 여기가 t v 에서 되게 많이 나왔더라고 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뭐지 mbc 배달 고파 배달 고파 일단 시켜 거기서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게 유학물이 진흙구인데도 포장이 된대요 그리고 배달도 되고 그래서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남매끼리 우애를 다진 현장이 거야 이거는 남매끼리 이렇게 딱네병먹어는 남매끼리 우애를 다준 거지 파이팅하 거지